버버리를 나전 추천드린다. 어? 누구한테 어? 사줬어요? 네? 누구한테 사줬어요? 그 전... 본인 보는거 아니에요. 본인은 5천원짜리 지갑 사고 들고 나는데... 조금 알아요, 조금. 미도는 명품 다 알죠. 저가요? 근데 미더는 명품을 잘안 착용할 것처럼 생겼어요. 디자이너 브랜드만 딱골라가지고 1타임. 미자랄. <웃음> <웃음> 저, 저는 디자인만 봐요. 저도 많이 아는 편은 아닌데 공항 면세점에서 일했을 때 지나다니다 보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모르는 편은 아니에요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명품 계급도에 음. 백화점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한 표입니다 맞추기 전에 저이컨텐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갑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어. 좀살 타임이 됐거든요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저번에 옷을 사려고 응. 현대백화점으로 가아요 사람들이 응. 갔거든요 비싸봐야 한 세트로 한 30만 원 쓰겠지 했는데 응.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160만 원 어, 예쁜데 좀만 둘러보고 어깨고 다시 갔거든요. 명품이 진짜 상상 초월해 가격이. 한400 400 300 쓰면 비싼 거쓴 지갑을요? 지갑으로 100만 원이면 엄청 여유롭게 잡은 거야. 아 그래? 위로 갈수록 좀더 비싸고 음흠.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가격이 좀덜 나가고 위에 부터 구찌! 네, 일리가 없지. 왜 구찌 구시해? 근데 구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명품 중에서 완전 비싼 브랜드까지는 아니야. 주주 구찌 비싼 브랜드 아니다 살만하다 아 그래 아 그래서 맨날 가방 구찌야 다 살만해서 <웃음> 프라다 뭔 <웃음> <웃음> 프라다. <웃음> 프라다야 당연히 에르메스겠죠 프라다 <웃음> 에르메스겠죠 무슨 소리야 프라다, 아니, 프라다. 제일 비부터 프라다 오면. 프라다 뭐 <웃음> <웃음> 어? 귀가 없어 응귀 음, 없어 고흐야 뭐야? 에르메스 에르메스 정답 어 나는 에르메스가 남자 지갑이 있는지 몰랐어 어, 1등이에요? 와. 어, 내가 어떻게 1등 제품도 몰라? 진짜 명품의 느낌이 엄청나죠 그런 데는? 에르메스는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불리고요 요즘 다들 명품들이랑 해봤자 중국에서 만든 다음에 조립만 이탈리아산서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에르메스는 아직도 수작업을 고수한다고 얘기를 해요 <웃음> 멋있다 음. 그래서 매출 순위는 사실상 에르메스가 1위는 아니지만 명예라는 게 있잖아요 명예상 1위 얼마예요? 100만 원쯤 할 거예요 아 저는. 롤 헤르메스 밖에 올라갔고, <웃음> 거기선 1100원이면 사요. <웃음> 그 다음은 벨루티. 벨루티 사실 몰라요. 저도요이건 옛날에 CNA 가면은 글자 레터링 있는 지가 5,000대 팔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같아 보여요. 전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저 그런 거. <웃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야드는 진짜 이거 백화점 가면 진짜 많이 보여요, 이거. 남자 지갑 중에 제일 비싼 거 한다 하면은 보통 고야드. 내주위 남자 또래들이 고야드를 들고 다니면 너무 올드해 보여. 우리 나이 때 남자애들 들고 다니면 좀 센스 없어 보이는 느낌? 아. 음.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는 패턴, 이 꼬인 패턴을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고요. 이 보테가 베네타 브랜드도 원래 옛날에는 엄청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였는데 디자이너를 바꾸고 나서 완전 많이 떴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엄청 부들부들하잖아요. 보테가 베네타는 요즘 끈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음, 아. 아시면 될것 같고요. 저 인정. 이거 구찌? 정어 어. 구찌예요? 저 진짜 아예 모르겠어요. 와. 구찌는 워낙 유명하죠? 구찌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인기가 없었거든요. 리뉴얼 되면서 젊은 층들의 선풍 적인 지지를 받으며 인기동가 엄청 올라갔죠. 특히 맥시멀리즘을 대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구찌 보면 엄청 크죠. 음, 음. 그리고 매 시즌마다 어떤 콜라보를 많이 해요. 맞아요. 아 뭐가 있을까? 너무 어렵는데? 힌트 드릴게요. 네. 네. 악마. 아 정답. 프라다. 왜 악마가 프라다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어 음. 몰라? 아 그게 악마였나? 어왜 <웃음> 나는 <난, 난> 미녀는 <웃음> 미녀 소이도 좋아 보여 미녀는 괴롭고요 근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죠 프라다가 없을 리가 없겠죠 프라다는 이 삼각형 모양의 그 로고가 아주 유명한 맞아요 브랜드. 맞아요 미도가 딱 좋아할 브랜드예요 딱 시크하고 검은색이 많고 전 개인적으로 톰브라운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 아쉬워요 우리나라에서 이미지가 너무 안좋아요 <웃음> 이제 뭐 핸드 가방 딱 들고 톰브라운 여기 하나 뭐티 하나 아래 있고 어 가면 이제 아.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럼. 너무 예쁜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브랜드의 이미지가 망가지는 첫 번째 이유 그 학생들 중에서도 좀 소위 양아치 분들이 좀 많이 참용하시면 그때부터 이미지가 좀 나락이 가요 아 나락으로 그래서 간다. 그래서 텀보라안 눌러주면 약간 약간 나락으로 갔다가 요즘 많이 기사 비색하려고 노력하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고요. 이 생로랑은 입생로랑이시라는 나이 분이 원래 다른 데 있다가 나오면서 브랜드를 개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많이 낍니다. 음. 남성분들 중에 입생로랑 지가 같이 분들 좀본 적이 없어요.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남자분들이 아. 잘 쓰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입생하면 여성이다 이런 느낌. 어 진짜 저 주변엔 많은데 제가 있는 몰랐는데 저는 화장품 가게인 줄 알았어요. 되게 있는 거 있잖아요. 유명하죠? 음. 이거 옷에도 이렇게 딱 되게 딱 있잖아요. 음, 나이 것도. 왜좀마르지엘라요 아니, 이거. 배경화면 해놨어. <웃음>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심플해요. 심플함에 모든 걸다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는데 없어요. 뭐가? 제품이 없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해요. 없는데 신발이 되게 독특한 기로 유명하죠. 이렇게 말발굽처럼 카드 지갑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스토어에는 한 10만 원 후반 20만 원 초반 음. 이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걸로아요 가성비가 음. 나쁘진 않다. 전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추천 그리고 여기 버버리 버버리가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부모님들 선물로 사드리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버버리도 아주 유명한 디자인을 들고 왔지만, 사실 이건 요즘 다아앞단사요나 버버리다! 이건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급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버버리 좀 올라가야 된다 생각해요. 보테가 베를 다 밑에 있어야 돼요. 어, 나도 딱 그, 이 정도. 너무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버버리. 네, 이 디자인 말고, 요즘 나온 디자인이 정말 이쁘게 나오거든요. 걔는 한 60만원 정도 해요. 응, 응. 버버리를 나전 추천드린다. 어? 누구한테 어, 사줬어요? 예? 어? 네? 누구한테, 네? 누구한테 사줬어요? 전. 본인 보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5천 원짜리 지갑 사고 그러는데 여자친구. 아전 저한테 투자 안 해요. 이건 뭘까요? 기억났어. 몽블랑. 뭐. 몽블랑 지갑 많이 들어봤어. 아 몽블랑. 몽블랑 향수도 좋아. 몽블랑. 몽블랑 정답. 몸불랑, 정답. 오! 어. 나 집에 가서 자랑해야지 엄마한테 맞췄다고. 나이스. 남자들이 지갑으로 엄. 엄청 많이 쓰는 브랜드 몽블랑은 시계로도 유명하고 배레이션이 응. 굉장히 넓고 싼거 사더라도 이 로고 하나 박혀있기 때문에 비싼 거로 좀 안다 응, 맞아 맞아 맞아 대리급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응. 네, 눈치 안 보고 살수 있는 브랜드 맞아 맞야잘 맞추는데 우리? 몽블랑 향수도 좋아요 우리 리플 멤버 중에 미두가 몽블랑 향수를 뿌렸었어요 음 네. 이게 무슨 브랜드예요? 사바... 사보 사바... 사보티지 내가 사보티지면 어머? 사보토브 <웃음> 페르가모? 아 페르가모? 클레임 처음 들어보네? 그살바토로페레가모 알죠? 벨트도 많잖아요. 코치, 코치 알죠? 유명하죠, 저거? 뭘까요? 몽블랑보다 밑에, 코치보다 위에다? 와, 이거 너무 뭔가 어렵다. 풀스미스. 정 어? 풀스미스 어? <웃음> 가수 아니에요? 풀스미스 아, 맞았어? 아. 야, 이거 좀 어려웠다. 폴 스미스 아세요? 들어만 봤어요. 직접 본 적도 없고 저도 몰라요. 저 처음 들어본데요 바지가 사실... 유명하지 않아요? 폴 스미스? 와좀 아, 공부해야겠다. 폴 스미스 진짜 우리나라에서 잘 없어. 그래서 딱 이제 떠오르지 않았나 보다.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 다음 거 맞춰보죠. 코치랑 비슷하다. 설마 MCM 아니겠지? 정답! 한국 브랜드 아니에요? 어? MCM 많이 봤었죠. 이거.. 와, 맞아! 크... MCM 지갑. 근데 이거 저 알아요. 약간 MCM 지갑은 10대 20대들? 우리 되게 많이 끼는 지갑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 중에 음. 이거 MCM 지갑 들고 다니면서 나한테 자랑하고 있었어 아, 그래? <웃음> 요즘은 아무로 갔어요. 간지 오래됐어질 딜스튜어트 협천, 저는 협찬 받아서 알아요. 좋은 브랜드 약간 좀 청소합니다 학생분들이 많이 사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브랜드, 추천드립니다 딜스튜어트 살 바에는 루이카토즈를 사요 어 왜? 난 딜스튜어트 살것 다... 뭐 같은데? 아, 뭐 사람들 취향마다 다르겠죠? 제 주변에는 루이카토즈하 사시더라고요 전, 저거 저도 안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음. 지갑은 진짜 유명해. 왜냐면내 진짜 친한 형이 루이카도즈 지갑을 샀다고 엄청 우리끼리 막 아, 축하해. 근데 나는 뭔지 모르는데도 축하해 이랬던 기억이 나. 아 그래? 어루이카도즈 저는 루이카도즈가 살짝 옳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나이대에서 못 봤어. 디자인 적당히 예뻐요. 아니 그 되게 근사한 모자 쓰고 그 되게 앞바퀴 크고 뒷바퀴 작은 자전거 어, 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름이? 기억해. 정말. 너아 기억 안나 지금 내가 이거 난, 난 지금 너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웃음> 그 기억이 뭐냐면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약간 폴 느낌이었어요. 폴폴 폴. 폴리스 오피스. 폴폴폴당폴당 돌을 던져. 빈 폴. 정답. 아! 야, 맞아. 딱이 그림, 나이 그림이 떠올랐는데. 앞바퀴 큰 것까지 맞췄잖아. 그러네. 근데 왜 핀풀이 안 떠올랐을까? 이 순서대로 바꿔봐요. 네가 원하는 대로. 저만의 그런 거? 네. 남자친구가 들고 다녔으면 좋겠는 브랜드 순서대로 해봐. 우선, 제 선호하는 거. 다 <웃음> 저의 스페셜. 딴! 그래, 보테가 베네타를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네, 질감 정말 좋아요. 나 근데 좀 충격 먹은 게 있어, 뭐? 보테가 베네타 가서. 왜? 그 비닐봉투 같은 거 팔더라고? 아니, 비닐 봉투야. 아, 니 디자인이 빌리몽트야. 370만 원. 370만 원? 와, 아, 까같죠 충격 먹었어. 그리고 두 번째. 뭐, 뭐 마르지엘라 왜 이렇게 높아? 저는 같은 동급이에요짱 이거 세 개. 루이비통 왜 이렇게 높아요? 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루이비통보다는 마르지엘라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나머지는요? 나머지요? 리고 다니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요. <웃음> 관심 없어요. 인제 그 최악은 뭐야? 최하요? 어, 코에왜 이렇게 나아거야 돼요? 저에게 어. <웃음> 뭐야, 빔포보다 낫네요? 네, 저도 안 가져요 브랜드가 상당히 많네요 일단 지갑을 사야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서치를 안 해도 이렇게 계급도를 대충 알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몽골랑 아니면 로이비통 사고 싶어요 그냥 사실 이렇게, 이렇게만 보잖아요 나 진짜 뭐가 비싼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 이게 더 비싸보이는 것도 있고 저는 가죽공방에서 만든 수제로 만든 그런 지갑을 갖고 다니거든요 좀 그게 더 뭔가 저한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런 브랜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뭔가 음. 이해가 가요 음. 음. 비싼 지갑이 있어야 비싼 것들이 들어온다 뭐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고 어말 그대로 그냥 자랑하는 것 수도 있고 야나이 정도야 계급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 본문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고요 난 지갑에 돈 쓰는 것좀 이해가 안 돼요 어, 솔직히 저도요 삼성페이스 쓰면 되잖아요 Okay, 여기까지! 끝! 지갑 지갑! 원래원 엣! 자 어! 어! 해줘! <웃음> 좋아하냐 너 이거? 이가안 <웃음> <웃음> <뭔가> 해줘? <웃음> 어! 어!